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빌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저처럼 정말 건조하신 분들이나 화이트헤드가 정말 많거나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 그다음에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신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 여름에는 남녀 상관없이 뭐 이렇게 땀과 유분이 이렇게 섞이면서 피부 밸런스가 깨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는데 보통 트러블 케어에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트러블 케어에도 집중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이 유수분 밸런스를 잡으면서 트러블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 피부가 되게 건조한 타입인데 유분기가 조금만 더 많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게 을 되면 화이트헤드가 확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이 화이트헤드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진짜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그 다음 복합성 이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사용을 하고 나서 너무 효과를 많이 봐 가지고 이 제품은 진짜 진짜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저의 편견을 깬 제품이기도 해요 어. 제가 본격적으로 제품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피부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제품 너무 좋다. 진짜 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편견이 확 깨지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이트 헤드가 정말 많이 생기는 그런 피부 타입이기도 한데 제가 이걸 사용하고 나서 피부에 화이트 헤드가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피부가 겉면이 되게 보들보들해졌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세수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끼고 자고 일어났을 때도 피부에 그런 표면이 정말 달라졌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아까 편견이 깨졌다고 하는 거는 제가 항상 그... 선호하던 제조사가 아니면 보통 기초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 편견을 확 깨준 제품이었어요 정말 많이 놀랬던 제품입니다 우선 저는 세안을 지금 딱 하고 나온 상태고요 우선 제 피부를 좀 보여 드려야겠다 지금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진짜 세수만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 진짜 많았거든요. 세안을 좀더 꼼꼼하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모공 케어를 깨끗하게 해야지 트러블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공 케어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하 제품, 파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타입은 앞에는 엠보싱으로 되어 있는데 어, 뒷면에는 플랫 타입이 아니라 요거는 거즈 타입이라서 모공을 한번더 케어해 줄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엠보싱 면으로 이렇게 케어를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뒷면 거즈 타입으로 한번더 모공을 관리를 해줄게요. 오늘 주말인데 날씨가 되게 꼬물꼬물거리네요. 비가 올것 같은데 차라리 비가 좀 확실히 왔으면 좋겠어. 요즘에 너무 건조하니까 피부도 너무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고 심지어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서 다행인데 실내에서 특히 이제 회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끼다 보니까 건조한데 뭔가 피부 안에 트러블이 생겨, 여기는. 그러니까 이 트러블을 정말 케어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가 됐다면 끈적이지 않은 상태 있죠? 쫀쫀한 상태.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보나주루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체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또 제조하고 그리고 비건 브랜드로서 한 11년이 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보나주루라는 브랜드에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제품이 보나주루 익스트림 스팟 세럼 이게 바로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도 진짜 착해요 이게 50ml짜리가 있고 100ml짜리가 있는데 진짜 가격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스팟 세럼 같은 경우에는 지성이랑 복합성 트레, 트러블 케어 피부가 톤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착색이 있거나 여드름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제품이고요 한참 이 시카 병풀 추출물 하면은 기초성분에 한참 핫했잖아요 지금도 핫하기도 하지만 정말 발로 차면 발로 차이는 정도의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보니까 병풀 추출물이 75%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제수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성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게 정말 추천드리는 고농축 병풀 추출물 세럼인 거죠. 미백 기능을 인증받은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색소침착이라든지 어두운 피부톤에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제품이기도 해요 한반 정도 이상 썼어요 지금 한이 정도 넘었거든요 이 정도? 제발 보여라 진짜 조금 넘었어 제가 이걸 한 통을 다 쓰고 지금 두 통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펌핑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투명한 제형의 세럼인데 일반적인 그런 세럼처럼 막 찐득하고 끈적끈적한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피부에 직접 올려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되게 쭉쭉 올려 쓰거든요 이게 제형이 보면은 알로에겔처럼 발리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너무 쫀쫀한 그런 막 찐득한 그런 세럼 제형은 아니고요 되게 라이트하게 발리는 그런 제형의 세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바르게 되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바르고 나면 되게 촉촉한 느낌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라이트해서 메이크업이 살짝 건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속을 꽉 잡아줘서 또 건조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좀 사용할 때 처음엔 좀 따가웠어요. 한 이틀, 3일 정도 따갑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활성 성분이 좀 다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피부 각질층을 통과하면서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좀 간질간질하면서 따가운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3일 정도 후에는 따가움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피부가 개선이 되고 이제 건강하게 되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엄청 민감하신 분들은 이 따가움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분도 진짜 착한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특히나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뭐 찐득거리거나 뭐 이런 겉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촥 감기는 그런 마무리감. 이런 깔끔한 느낌. 이렇게 피부에 흡수를 시켜줬다면 그다음은 이제 크림을 발라야 될 건데 크림 역시도 보나주류의 제품이에요. 역시나 이 크림도 비건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림이 진짜 일반적인 그런 이제 통으로 들어있는 그런 크림이 아니라 튜브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100ml예요. 어, 100ml인데 어 약간 핸드크림 같다, 폼클렌징 같다는 라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튜브 타입이기 때문에 좀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실리콘 오일 PPG, PEG 0%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유해 성분과 자극 성분이 없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린티잖아요, 이 녹차를. 전남 보성에서 얻은 유기농 녹차 성분이라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요. pH 지수가 또 6.4로 약산성에 아주 착한 수분크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식물성 스쿠알란 오일이랑 바오밥 나무 씨의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건조한 피부에 보습을 도와주는 성분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요. 크림하면은 딱 붙어 있는데 요거는 죽 살짝 흘러내리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세럼과 크림의 그 중간에 그런 제형이고 그래서 피부에 딱 올렸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좀 제형이 특이했어요. 약간 밀키하면서 약간 실키하다. 그래서 바르고 나면 피부가 코팅막이 약간 형성되는 그런 느낌의 마무리감이라서 세럼 같은 크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무거운 제형의 크림 사용하는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그 선을 되게 잘 지켰어. 딱 중간이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은 제품이고 어, 지성이다. 그 다음에 지복합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린티 워터밤 말고 펩타이드 워터밤 제품을 사용하시면 좀더 깔끔하고 라이트한 느낌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을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흡수가 어느 정도 됐다면 보시면 코팅이 싹 되는 느낌 안에는 꽉 채워주면서 겉면을 싹 잡아주는 안에서는 트러블 케어도 하고 그다음에 수분을 딱 위에 채워주니까 트러블 케어와 유세분 밸런스를 딱 맞춰주는 그 느낌이라 저는 이 조합이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저와 같은 피부 타입이신 분들이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는 꿀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흡수가 다 됐다면 이제 여기 위에 제가 쿠션을 올려볼 거예요. 밀림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세미매트 타입이거든요. 쿠션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밀리는 게 하나도 없어. 밀린 현상 전혀 없죠. 진짜.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 밀리였습니다. 안녕, 빠이.